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가 요 전화든 카톡이든 나보다 조금 덜 관심 있는 듯하게 나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 남자에게 그런 개선의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잘안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내가 자꾸 아파지는 것 같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가 여자와의 연락을 꺼리는 것처럼 여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요 대체로 남자들은 정서적인 교류보다는 요 육체적인 교류에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여성분들은 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서적인 활동이 좀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요 축구공 하나만 던져주면 남자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비해서 여성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은 육체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고요. 여자들은 그 시간에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한쪽 부분에 더 특화된 성향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남성분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들은 많이 포착되지 않지만요 여성분들끼리 커피숍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또 영화를 봐도 요 남자들은 액션 영화에 마음이 뺏기는 반면에 남자들이 볼 때는 약간 루즈한 듯한 멜로 영화를 여성분들은 더 선호하는 거거든요 역시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연인 사이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카톡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남자들에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순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정서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더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통화를 하는 것 역시 남자들은 육체적인 활동이 멈추면서 정서적인 교류만 하는 순간처럼 느껴지니까 통화를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요 여친이 답정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보통 여자와 대화를 할때그 대화를 주도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할 때가 많아요. 보통은 여자가 이야기를 던지고 그걸 남자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요 처음부터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는 일도 없고요. 당연히 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겠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요. 여자친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혹은 여자친구의 기분을 망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될수 있겠죠. 반면 여자는 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는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요 분명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로부터 기대하는 말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원래 정서적인 교류에 무딘 남자들은 요 종종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실수한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모르냐면요. 여자친구의 목소리나 말투가 화났다는 걸 티낼 때까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요 티를 내지 않으면 남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티를 낼 수밖에 또 없는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기분을 좀 알려주려고 티를 낸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자꾸 두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의 정해진 답을 자기가 잘못 맞췄을 때 여자친구가 기분을 상해하는 것을 느꼈을 때어찌됐던 자기는 그 기분을 풀어줘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요 대화가 너무 길어요 이미 남자친구는 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여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여자친구의 기분을 업 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대화를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딱히 궁금한 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욕구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실수를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남녀가 대화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동일한데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시간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체감하는 대화의 시간은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요이 대화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이 대화를 중지시키면 큰일이 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다른 뭔가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대화는 늘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자는 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순간에 대화를 종료시킬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요 결국 여자친구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건 세 번째 이유하고 연결되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대화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대화를 좀 끝내고 싶다라는 아주 소심한 표현을 여자친구에게도 할수 있어요 졸린다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런 표현을 들은 여자친구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고 너 나랑 대화하는 게 루즈해? 왜 내가 너랑 대화하는데 네가 자꾸 나를 귀찮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지? 이런 생각들을 남자에게 전달하거든요 사실 남자가 원했던 거는요 내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지 힘들겠다 내일 이야기하자 이런 마무리였는데 남자 나름 자기는 귀엽게 티내본다고 했던 말들이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걷잡을 수 없이 큰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발생시킨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정신무장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요 여자에 대해서 안 궁금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요 남자가 나한테 안 궁금하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약간의 타이밍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간격도 사실 여성분들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궁금한 게 생겨서 여자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항상 여자분이 먼저 남자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질 틈도 없이 늘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거든요. 남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자한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친구와 늘 대화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 여성분들보단 정서적인 교류에 있어서 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선 대화와 이후에 이어질 대화 사이의 인터벌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궁금할 틈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요 연락을 못 받았을 때 입장이 너무 달라요.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자가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에 대한 답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이런 대화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연락을 못 받거나 답장이 늦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남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에 비해 남자들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을 때 여자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답이 느린 경우에는요 남자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오히려 여자를 더 걱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거든요 이런 서로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요 여자가 연락을 해오면 즉각 즉각 최단 시간 내에 어떻게든 내 필사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요내 손에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남성들의 심리 상태가 요 여자친구와의 대화에 임하기도 전에 불안한 마음을 먼저 끌고 들어와서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여자친구를 대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싫은 건 아닌데 자꾸 마음이 졸여지거든요 일곱 번째는 요 대화의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여자들이 대화를 걸어왔을 때 초반에 간단한 안부 정도만 묻고 나서 그 이후는 요 여자가 재미있어 할 만한 여자가 관심있어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든요 대화 속에 주된 배경이나 인물들은 다 여자 주변의 인물과 배경일 거라고요 물론 그 대화의 감정도 여자 중심의 감정이 주를 이루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중심 주제 역시 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주제일 확률이 높을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잘 알지도 못하는 배경 잘 알지도 못하는 감정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들어줘야 되고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은 늘 갖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여덟 번째는요.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 같은 기분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참 재밌다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중간중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웃어줘야 되고요 관심이 많은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은 더 신이 나서 나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식할 때 기왕이면 과장님, 부장님과 먼 쪽에 앉으시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과장님에게 과장님 우리 회식 때는 그런 재미없는 얘기는 안 꺼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말을 꺼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부장님은요.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마 편하게 즐기고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우리는요. 회식도 분명히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참고 넘어가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남자 마음속에서도 들수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요. 이러다 보니까 온통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사실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 좀 많이 산만한 편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은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때 보면 남자들은 엄청난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면을 먹으면서 채팅창에 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보이스챗을 하면서도 게임은 멋지게 소화를 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거든요. 온신경을다 쓰고 집중을 하는데도 분명히 실수를 해서 난 항상 두렵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요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할때온신경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발달해서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산만한 부류다 보니까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온몸에 조미 쑤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동적인 행동에 특화되어 있는데 완전히 정적인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원래 사냥개의 스타일인데 코알라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대화가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열 번째는요 얻는 게 없어서 그래요 대화라는 건 서로가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공감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배려를 받는 건데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론 여자친구가 서운한 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분명히 여자도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남자들은 요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어떤 서운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말들을 좀 하게 되면요. 자기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자기가 서운한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요. 혼자 속으로 요 앞으로는 서운한 거 말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남자가 서운한 표현을 여자에게 했을 때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침울해지거나 종종 우는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볼 때마다 자기가 여자친구의 기분을 망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스스로 어쩌면 대화를 하는 순간에 공평한 위치에 놓일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남자는 얻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잘하면 본전이고요. 잘못하면 대박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열 가지 이유를 다 들어보시고요. 아, 열받네. 그럴 거면 뭐하러 사겨? 그렇게 불편하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각을 바꿔볼까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싫어도 너한테만큼은 그렇게 해서라도 네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남자들도 요 자기 친구들하고 있을 때요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비위를 맞춰가면서 있지 않아요. 승질나면 화내고요. 열받으면 주먹다짐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남자하고 헤어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내 남자가 그래도 날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연애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